따라하지 마세요. 끌어서 죽어요. 위험해. 아, 생명의 아, 위험이 자, 이 프로그램을 한 소감을 한번 알려주세요. 하, 지리는 훈련. <웃음> 거기서 무릎을 완전히 열어놔. 응. 응. 그 상태에서 배에 집중하고 천천히 무릎 열어주면서 앉아. 응. 으로나라니 스탑. 일어나면서 발바닥 눌러서 프로그 아웃을 서서 한다고 생각해. 무릎 인 빼고 다시 내려가. 어, 15개 할게 앉았다가 다시 업. 후. 다시 앉았다가 정면 보고 일어나면서 차렷 하고후 다시 앉았다가 음. 유지. 무릎 괜찮고 발목 괜찮고 허리 괜찮죠? 다시 일어나고 후 다시 내려갔다가 자, 이번에 일어나면서 복부까지 써봐. 내쉬면서 배꼽도 끌어올려. 다시 앉고 업 이렇게까지. 어, 다시 앉았다가 꼬리뼈를 위로 약간 끌어올린다고 생각하면서 일어나. 그렇게 엉덩이 쓰는 느낌 좀 바뀌었지 너. 옛날에 운동하는 것보다. 무릎 열어주면서 업 내려가면서 허벅지 안쪽을 스트레치한다는 느낌으로 내려가요. 배꼽은 당겨야 돼. 그대로 일어나. 허벅지 안쪽도 힘 들어가요. 다시 내려가고요. 무릎 열어주고 배꼽은 끌어당겨. 일어나고 업. 내려가서 무릎 더 열고 스톱. 거기서 5cm만 일어날 거야. 일어나. 다시 앉아. 다시 업. 둘. 셋. 올라와. 넷. 뭐해. <웃음> 왜안 해. <웃음> 왜안 해. <웃음> 시작. 어? 시작. 다들 할수 있는 전쟁이할수 있어. 자, 앞으로 나란히 유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시작! 하나, 둘, 또 올라와. 셋, 넷, 다섯, 아, 더 앉아. 여섯, 아, 일곱. 어떡해. 자, 준비. 아니, 무슨 슈퍼마리오 그거요 아, 그렇게? 응. 자, 쉬. 어, 뭐해, 자꾸 왜 쉬어, 자꾸. 쉬는 거 없어. 아니, 이거 뭐 쉬는 앉아. 게 아니라. 어. 앉아. 어. 앉아. 무릎 벌려! 엉덩이 꽉 조여! 앞으로 나란히 엉덩이가 올라갔다가 엉덩이 열면서 앉아 하나, 다시 둘, 계속 앉는 거야 셋, 넷, 다섯, 열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나고 아! 자, 자, 무릎을 이렇게 들 거예요 둘, 셋 아니,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약간 복근 운동을 서서 하는 거야 어, 둘, 셋넷팔도 살짝 모으고 다섯 여섯 팔꿈치까지 모아. 어, 일곱. 여덟. 아홉 복부 힘좀 들어가요. 자, 이제 반대쪽 다리를 살짝 까치발 들면서 더 위에서 할 거야. 하나 둘 어.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개더 빠르게 하나. 살짝 트위스트.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으로 더 걸어오세요. 뭉친가 괜찮아요? <웃음> 다리 11자. 10일자, 다리 11자에서 다리 좀더 붙여봐. 응. 무릎 살짝 접어야. 응. 허벅지 뒤에 늘리고 복부 복부 약간 끌어올리고 무릎 약간 앞쪽으로 더 와. 유지. 허벅지 뒤쪽 텐션 느껴져. 아니야. 배 집어넣고 발바, 발바닥 어꽉 누르고 뒤로 좀더 어. 나한테 늘어나. 어, 어. 장력 생겼어? 어. 거기서 오른발 까치발 무릎 왼쪽 더 열어. 응. 오른발 바닥에서 떼요. 뒤로 보내요. 뒤로 떼요. 네, 뒤로 보내요. 아이씨. 욕하지 마. 아이씨는 요기로 보내요. 뒤로 보내 더 보내. 바닥에 살짝 터치 발가락만. 어. 그다음에 오른 쪽 왼쪽 엉덩이 더 들어와. 응, 왼쪽 엉덩이 앉아. 일어나. 그래서 무릎 언니야돼 줘. 이렇게 다시 갑니다. 뒤로 가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후 다시. 끌어올리고 엉덩이가 왼쪽으로 빠지면 안돼 계속 안쪽에 있으려고 해야 돼 옳지 셋네더 뒤로 가도 돼 다리는 다섯 엉덩이 못 빠져요 여섯 일곱 끝까지 올려야 돼 여덟 끝까지 올야돼응 <웃음> 빠르게 말고 올라와서 버틸 거야 유지 유지 다시 뒤로 보내고 앉았다가 업 다시 보내고 업 보내고 유지 안다 바닥에 안 닿을 거야 뒤로 보내 스탑. 거기서 살짝 일어나기만 해요 다리 안 와? 일어나 더 일어나 더 일어나 발 떼봐요 더 일어나봐요 왼쪽 무릎 조금 더펴좀더펴더펴더펴더펴 다리 뒤로 펴야 오른 다리 유지 강아지 같네 이러고 도베르만 다리를 쭉 펴봐 응배 집어넣고 키가 위로 커져 엉덩이 살짝 힘 들어가요 응. 엉덩이 느낌을 찾아봐요. 응. 찾았어요? 자그 상태에서 뒤로 다리가 길어지면서 위로 1cm만 엉덩이를 조여서 펴 올라가 하나 다시 내렸다가 둘펴 옳지 다시 셋 다시 넷 응. 다섯 여섯 엉덩이에요 여섯 일곱 눈 뜨고 여덟 아홉 열 그대로 가져와서 가슴으로 하나 쭉 일어나 유지 안 늦을 겁니다. 안 늦죠? 여기 Fire Season 어디서? Fire 약간 안 늦을 겁니다. 뭐야, 로 와. 다리 11장. 무릎 살짝 접는데 안쪽 허벅지 가까이 있고 허벅지 뒤에 늘려. 자 무릎, 응. 허벅지 뒤를 살짝 뒤로 뽑아내. 턱 뽑아내. 응. 왼발 들어요. 오른발바닥 전체 다 쓰고 발가락 살짝 가져와. 안쪽으로 엄지발 오른발. 어. 자, 천 천히 뒤로 가요. 좀더 왼쪽으로. 어.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엉덩이가 앉는 거야. 왼쪽 무릎 접으면서. 하나. 가지고 와요. 근데 한, 한 발만 맞으세요. <웃음> 괜찮아, 나힘 세. 가지고 와. 무릎 가지고 와. 아, 맞다. 응. 이게 <웃음> 하나. 아이고! 자, 엉덩이 오른쪽으로 못 가요, 둘. 자, 다리 더 왼쪽으로 가야 돼요. 네. 셋. 완전히 일어나야 돼, 키 크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보내고 유지 앉아 무릎 접어봐 그대로 발 떼면서 무릎 펴 왼발 떼어 유지 키 커져 좀더 일어나야 돼좀더 일어나야 돼, 돼. 오른쪽 으로좀더펴좀더 일어나 좀더 일어나 가슴 <웃음> 들어 다리 뒤로 펴라 뭐라구요? <웃음> 다리 뒤로 펴라 <웃음> 자진 <웃음> 익스텐션 하나 자 다리를 1cm만 들어 뒤로 들어 엉덩이 힘으로 다시 둘 엉덩이 안쪽으로 들어와요. 셋! 어? 셋! 다리 뒤로 차! 이렇게! 셋! 넷! 반동 안 돼! 다섯! 정성스럽게 엉덩이 근육 써요. 여섯! 킥 크고! 일곱 무릎 펴고! 무릎 편 상태에서! 일곱! 왼쪽 무릎 펴라고! 왼쪽 무릎! 편 상태에서! 뒤로, <웃음> 오려, 오려. <웃음> 뒤로 빼고 유지! 펴고 <웃음> 유지! 거기서 살짝 내렸다가 들어! 다시 내렸다가 들어! 다섯 개 더! 하나! 배 힘써! 둘! 셋! 넷, 음. 다섯에서 가지고 와요. 음. 자, 머리 뒤로 깍지. 이쪽에도 쉬지. 머리 뒤로 지 지금 기이끈에 땀나고 있다. 자, 머리 뒤로 깍지. 정면 보고요. 정면이 어디죠? 여기요. 머리 뒤로 깍지 끼고, 오른쪽으로 들어봐. 상체는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정면으로 돌아오면서 <웃음> 내려. 어디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웃음> 빨리 <머리를> 돌아와. <웃음> 머리 뒤로 깍지. 왼쪽 무릎 들고. 왼, 아, 왼쪽 무릎. 아, 왼쪽 무릎, 응. 무릎 들고. 왼쪽으로 트위스트. 다리는 가만히 있어. 왼쪽으로 있어야 트위스트. 돼. 어. 팔꿈치랑 무릎이 만나는 느낌인데 무릎이 더 올라와야 돼. 어.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면서 다리 내려. 다시 반대쪽 트위스트 하면서 업. 하나. 다시. 둘. 천천히. 다시 셋. 부드럽게 올려, 다리를. 다시 네 상체는 트위스트야. 왼 다리. 앞쪽으로 올려. 다시 반대쪽. 천천히. 어. 음. 반대쪽 트위스트. 조금 더 빨라질 거야. 하나. 다시 둘. 후. 셋. 후. 다시 넷. 후. 오. 다섯. 후. 여섯. 어. 일곱. 여덟. 어. 아홉. 열. 왼쪽은 깍지 끼고, 오른손만 언니한테 줘요. 왼쪽 무릎 1cm 접어요. 아니, 뒤로. 어. 조금 더 펴봐, 1cm니까. 무릎을 좀더 펴봐, 어. 정면 보고, 배딱 집어넣고, 다리 옆으로 그림 그리듯이 뻗어. 손을 뻗으면서. 그림... 엉덩이 못 가. 허벅지 안쪽 꽉 조여. 잡니다. 이렇게 찰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응. 허리세 받아도 돼요? 아니. 시작! 고개 들어! 하나! 무릎 더 펴야 돼. 무릎 더 펴고 해야 돼. 어 둘! 키 커져! 셋! 더 앞쪽으로 넷! 다시 다섯! 옆구리를 꾸겨! 다시! 일곱! 왼쪽 무릎 1cm 빼고 여덟! 여덟! 아홉! 열! 열 그럼 없어 보이잖아! 아니 괜찮아! 들고 유지! 들고 유지! 들고 유지! 어! 정면 봐! 바꿔 유지, 어? 유지, 거의 유지. 자, 정면 봐. 골반을 활짝 펴. 어. 그 상태에서 1cm 씩만 언니 주는 거야. 시작, 하나. 줘. 다리 줘, 하나. 어째... 줄줄수 있어, 시작. 쳐. 하나, 정면 봐. 하나, 다시 둘. 빠르게, 둘, 셋. 아, 빠르게 어, 이렇게. 셋. 어, 넷. 살짝, 다섯, 든 상태에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깍지. 근데 언니 이거 진짜 일반인들 못 할걸요? 할수 있어. 내 거에 있어. 여권 운동에. 슈 시-작! 다리 뻗어요. 길게. 골반을 펴야 돼. 고! 하나. 밀리면 안 되고 둘. 그래서 내가 잡아주는 거야. 셋. 넷. 골반 펴고. 고개 들고. 다섯. 배에다 힘 주고. 무릎 펴! 여섯. 응. 일곱 무릎 펴 여덟 아홉 열에서 유지야 들고 유지야 들고 유지 유지? 발끝 뻗어 유지 골반 더 펴. 자 거기서 듭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상체 들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플랭크 할 거예요 아유, 양손으로 렇지 화내새어 다한지안돼 지릴 수도 있어요 알어안돼 마지막 팔꿈 주세요 빨리 동작 봐라. 팔꿈치 대. 팔꿈치.. 아.. 팔꿈치.. 다리 뒤로 뻗어. 뒤로, 뒤로 뻗어. 응. 반대쪽도. 자, 하나. 가슴 들어. 가슴 들어. <웃음> 그 준비 시작! 뒤꿈치 붙일 거야. 하나 둘 셋. 뒤꿈치 붙이고 플랭크? 어. 오케이. 고! 고! 30초 세주 대. 다시 허벅지 안쪽. 둘 셋. 뒤꿈치 언니 밀어. 넷. 다섯. 가슴 살짝 내밀어. 여섯. 이 상태. 허벅지 안쪽 더 써. 여덟 아홉 언니 밀고 가 앞으로 밀어 어. 둘 고개 바닥봐요 둘 가슴 내밀어요 셋넷 다섯 이게 플랭크야 여섯 으아. 일곱 아 플랭크 급혀 어. 아홉 배 뒀어 열열개더 하나 가슴 살짝 내밀자 둘셋 아랫배 잠가요 다섯 여섯 일곱 더 들어 여덟 아홉 열무릎 대. 안녕하세요. 정신이 나을 것 같아요. 보람아, 이거 우리 버금이들이 네. 보고 따라 할 거야. 그래너 그러니까 다음 세때더 열심히 해야 돼? 아, 버금님들? 따라하지 마세요. 끌어 죽어요. <웃음> 위험, 생명의 위험이. 야, 일어나. <웃음> 일어나. 얘 벌써 땀 터졌어. 아, 버금님들. 땀좀 <웃음> 찍어줘. 얘땀 봐봐. 버금... 고개 저기 봐봐. <웃음> 버금님들, 이거 하시면 <웃음> 홍수 터져요, 홍수. 생명의 지작자 <웃음> 갑니다. 다리 오바, 다리 와이드 스쿼트 얘를 딱 이렇게 들고 할 거야. 등으로 딱 잡고 접시 이렇게 받치듯이 접시 받치듯이 응. 팔이 힘이 아니야. 등이랑 가슴 딱 드는 걸로 할 거예요. 배 집어넣고 무릎 1cm 접어요. 응. 그 상태에서 천천히 배꼽 집어넣은 거 유지하면서 무릎 벌리고 앉아. 허벅지 안쪽에 스트레치 배 집어넣어, 배 집어넣어 유지 무릎 더 열어줘 그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눈뜨고 할게요. 시작! 다시 앉고 스트레치 3초 동안 내려갔다가 한 번에 쭉 일어나. 꼬리뼈 딱닿고요 다시 앉아요. 무릎을 열어줘. 무릎 열어줘. 키 커지면서 일어나요. 무릎이 모이지 않아. 무릎 계속 열고 있어. 다시 내려가고 허벅지 안쪽 스트레치 키 세우고 셋 일어나고 후. 골반 다시 앉아요. 넷 가슴 들고 일어나면서 업! 다시 앉았다가 다섯 이렇게 당겨줘야 돼. 업! 여섯 무릎 벌리고 고개 들고 키 커지면서 턱 당겨요. 다시 내려가고 끌어올려. 자, 팔은 겨드랑이 옆에 딱 있을게요. 그대로 앉아 음, 응. 복부 쓰고 일어나면서 발바닥 누르고 다섯 개 갑니다. 앉았다가 키 커지고, 스트레이트, 업. 다시 내려갔다가 무릎 열고 허벅지 안쪽 스트레치. 그 다음에 허벅지 안쪽을 쪼여, 키 세우고, 세개 더. 정면 보면서, 일어나요. 하나, 호흡, 호흡, 다시 내려가면서 둘. 일어나고, 다시 내려가서 유지할 거예요. 1cm 올라와. 1cm 올라. 거기서 10번 앉는 거야. 시작! 시작! 하나, 둘, 엉덩이 더 앉아. 넷, 어허, 넷, 잠깐만요! 잠깐만요! 거기 <웃음> 잠깐만요. <웃음> 어, 잠깐만요. 앉아. 앉아. 빨리 앉아. 앉아. <웃음> 아, 제가 오늘 이 사람 양을 먹어가지고 진짜 지릴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거의 입구까지 지금. 아, <웃음> 애들이 나와있단 <웃음> 말이에요, 지금. 알아 앉아, 알게 시작. <웃음> 무릎 벌려. 하나. 다시, 진짜로. 둘, 천천히 시작 <웃음> 위아래로 시작 하나, 무릎 열어줘 둘, 배 집어넣고 셋, 넷, 키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웃음> 여덟, 친구가 어, 진짜 가야돼요 진짜 갔다올게요 <웃음> <웃음> 자, 다시 가볼게요 와이드 스쿼트 준비해주시고요 들어 이렇게 할 거야, 이번에딱 잡아 등에 힘으로 이렇게 잡아 네. 자, 배 집어넣고, 발끝 더 열어주고, 발더 열어. 응, 응. 자, 내려갈 거예요. 무릎 열고, 배 집어넣으면서, 체중 뒤로. 무릎 열어. 꼬리밭 살짝 말아. 어, 그대로 무릎 벌리면서 더 하자. 무릎만 더 벌려. 더 벌려. 유지. 일어나면서, 몸통 전체 힘으로 일어나. 후. 다시 앉아요. 무릎 더 벌릴 거야.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그 힘으로 일어나. 아까보다 스트레치 느낌 더 들어가요. 다시 내려가고. 키 커져. 키커져. 셋, 업! 다시 내려가고 일어나는 당력이 허벅지 안쪽이랑 엉덩이를 한 번에 위로 끌어올린다고 생각해봐. 다시 내려가고 응. 그 텐션 높지 말고 다시 내려갔다가 무릎 벌릴 거예요. 열개더후 다시 내려가고 들어 일어나면서 엉덩이 조여요. 네. 다시 내려갔다가 골반 열어주고 엉덩이 조여서 셋 다시 내려갔다가 넷, 체중 뒤로 갈게요. 무릎 더 벌려. 다섯, 후! 후. 후. 다시. 여섯, 후. 다시. 일곱, 후. 다시. 스쿼드 많이 좋았어 <웃음> 여덟, 후. 컨트롤, 아홉, 후! 다시 열들어 <웃음> 유지 자 거기서 앉기만 할게요 시작 무릎 벌려 아 뭐해 앉아 <웃음> 마음에 준비가 <웃음> 필요해 <없어. 웃음> 앉아서 앉아서 유지 여기서 앉기만 하는 거 네. 엉덩이 열면서 시작 뒤로 앉아 하나 무릎 벌려 둘 왼쪽 무릎 넷 무릎 더 벌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서업 일어났고요 언니 봐보세요 얘딱 잡아 이렇게 잡아 응 음, 이렇게 잡아 자, 까치발 들면서 하나, 둘, 하나, 둘, 둘 까치발, 까치발, 셋, 끌어올려, 아. 셋, 넷, 더 끌어올려, 아. 다섯, 여섯, 아.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열,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팔꿈치 다섯, 뭐야, 아. 일곱, 아. 여덟, 아. 아홉, 사이드로,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아홉, 아홉, 열. 자 언니 바라보고 서세요. 일어나세요. 그만해요 우리. 안 일어나,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십일자 다리 1 1자이번엔 응. 오른발 먼저 할 거야. 왼발 뒤로. 응좀 더. 어. 그 다음에 왼쪽 골반이 나한테 와. 응. 상체 좀더 세우고 자 왼쪽 까치발 들었죠? 그대로 오른쪽 무릎과 엉덩이가 바닥으로 앉아 하나 오른쪽 엉덩이 안쪽으로 어. 그대로 발좀더 안쪽으로 가지고 와 하나 천천히 앉았다가 오른쪽 엉덩이 타깃이야 셋 후! 아까보다 편하지? 넷 후! 엉덩이 옆으로 못 빠져나가요 다섯 여섯, 일곱, 응. 여덟, 응. 오른쪽 발로 바닥을 디디면서 일어나 응. 후 내려갔다가 뒤로 차, 뒤로 차, 응. 앉았다가 이제 왼발 뒤로 차, 뒤로 차라고 뒤, 어, 앉았다가 앉아봐 하나 뒤로 킥 다시 앉았다가 킥셋후내 소리 안 나. 소리 안 나. 바닥 꺼지겠다. 다시 다섯. 다섯. 잠 다섯. 앉아요. 엉덩이 앉아요. 앉아. 다섯. 뒤로 킥. 응. 다시 여섯. 키 세워줘. 일곱. 더 뒤로 차. 여덟. 응. 바닥 소리 안 나요. 아홉. 열어서 유지. 자. <웃음> 킥합니다. 시. 들고 들고. 들고. 킥. 킥. 상체 세워. 골반 더 펴. 무릎. 무릎 접어. 자 뒤로 들어 어쩌라고 시작 아니야 뭐야 <웃음> 어떻게 하자 저... 뒤로 차! 하나 아! 아! 둘셋넷 둘, 아! 다섯 여섯 아! 일곱 여덟 아! 아! 아홉 열아 정말 너무... 아, 지독하다 지독해. 지독해 일어나 반대쪽 해야지 짝꿍 당이 돼 아. 아. 자, 언니. 준비 지독해 왼발 오른발 아. 뒤로 더 왼발 앞으로 와, 상고나한테서 멀어져. 아, 오른발 네. 뒤로, 상체 세우고 아, 네. 엉덩이가 수직으로 바닥 내려가요. 하나, 무릎, 아. 무릎 와! 영장 오른쪽 발 왼발로 디디면서 가지고 와. 둘, 업! 음. 마시고, 후! 마시고, 넷! 왼쪽 발더 힘줘! 음. 다섯, 천천히, 여섯, 음. 무릎 가져올 때도 음. 복부 힘 쓰고. 여덟. 음. 아홉. 이제 뒤로 킥할 거야. 뒤로 앉았다가, 킥. 어. 앉았다가, 킥. 키가 커져야 돼. 셋. 후. 넷. 후. 왼발 누르면서. 다섯. 뒤로. 여섯. 어, 뒤에 거울. 일곱. 여덟. 아홉. 열에서 유지. 왼쪽 무릎 접을 거예요. 그 상태 유지. 팔꿈치 힘 빼. 시작 뒤로 킥. 하나 천천히 우아하게 하나, 둘, 셋. 키 커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으흐. 아홉, 열. 으흐. 자 머리 뒤로 깍지.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왜안끝나죠 오늘 2시간 같은 수업이네. 안 끝나요. 수업이네. 내가 아까 너뭐 시켰지 그 다음에? 다 했어요 저. 아니 안 했어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머리 <뭘>. 민준이가 <조용히가> 다 했어요. <웃음> <웃음> <다 웃음> 2번 할게요. <웃음> 머리 뒤로 깎지. 머리 뒤로 깎지. 응. 아 정말. 모르... 자, 오른쪽으로 들어요. 아, 쟤 웃어요. 응. <웃음> 너가 너무 웃겨, 근데. 나도 지금 죽겠어. <웃음> 자, 무릎 들면서 상체 트위스트.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하나, 내려가고. 팔꿈치는 옆으로 가야 돼, 둘. 아, 아까 아까 한 응. 거, 아까 한 거. 반대쪽. 네. 네. 복근을 X자로 약간 꾸긴다고 생각해야 돼. 왼발 들면서 트위스트. 천천히, 다시 후 돌아오고 후 돌아오고, 키 커지면서 후후 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복부 힘 살짝 들어가요 10개 더? 많이 들어가요 <웃음> 둘셋 어. 넷! 계속 뱉어! 다섯! 여섯! 일곱! 하나, 여덟! 아홉! 열! 앞쪽으로 살짝 이동해서 응. 오른쪽으로 좀더 와요. 오른쪽 머리 뒤로 깍지 왼쪽 손 옆으로 쭉 뻗고 오른쪽 무릎 살짝 접고 좀더 펴도 돼! 왼쪽으로 다리를 먼저 뻗어서 바닥에 대. 뭐 했다고? 자, 왼쪽 다리, 왼쪽 다리 뻗어. <웃음> 이거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왼쪽 다리 뻗어. 유지. 고개 들어. 자, 거기서 다리 듭니다. 하나. 하나. 들어. 하나. 다시. 옆구리 꾸겨. 둘. 다시 셋. 여기 팔 유지. 셋. 머리랑 팔 유지. 다리가 와. 셋. 다시 넷. 다섯. 응, 끌어올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서 유지. 스탑. 자, 거기서 듭니다. 시작. 여기다 음인데 하나. 아, 어디 갔어? 하나. 하나. 둘. 더 찢어. <웃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더 멀리. 여덟. 아홉. 열 반대쪽. 머리 뒤로. <웃음> 너무 가급적이야. 뻗고. <웃음> 뻗고. 자, 오른쪽 다리 뻗고. <웃음> 골반의 힘! 무릎인쇄설치요 응. 듭니다. 옆으로 하나. 옆구리 킥! 옆구리 살 꾸겨! 하나. 다시 둘. 토! 멀리 뻗어야 돼. 셋. 응. 손까지 찌르면서. 와, 넷. 귀엽다. 넷. 누가 뭘 풀어 보래? 아, 그래? 에 거예요? 어. 와, 다시. 귀엽다. 원래 에어컨 끌려고 했는데 그럼 너무 좀 너가 힘들 것 같아서? 오. 여섯. 일곱. 일곱. 아. 여덟. 아홉. 열에서 유지. 들어요. 시작. 여기야. 잠깐만요. 아니야. 어딜 와. 시작. 하나, 둘, 골반 펴. 셋, 다리 펴. 셋, 셋, <웃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서 유지. 바닥에 엎드려요. 플랭크. 뭐이 상태로 네 얼굴. 어디 보여드려요? 얼굴이 아, 카메라 <웃음> 한 번씩, 한 번씩 훑어보세요. 여기죠. 네. 여기 좀 가세요. <웃음> 어, 버금이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웃음> 아, 생명의 아, 아, 아니, 여기 보면 이기 우리 한 어. 명이. 버금이들. <웃음> 버금이들 이러다 죽어요. 이거 하면 죽어요. <웃음> 플랭크. 고. 버금이들. 어, 이제 플랭크 맨날 해야 돼. 아, 플랭크 아직도 안 끝났어. 그러니까 지금 연습하는 거야. 시작. 오. 30초 두번할 거예요. 엎드려. 오, 버금이들. 시. 시작. 우와, 땀 떨어진다. 오! 어. 와 <웃음> 다리 뭐야? 허벅지 안쪽써 일어나서 하나 둘셋 엉덩이 쏠려 다 허벅지 안쪽이랑 가슴 살짝 들고요. 음둘셋 가슴 살짝 앞으로 더놔다넷음 다섯 아랫배 잠거 여섯 여기 밀어 일곱 여덟 아홉 이 느낌대로 해야 돼요 열 여기 쫄려 하나 여기 좀만 쫄려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10, 1구 9, 8, 7, 6, 5, 4, 3, 2, 1 무릎 천천히 다한번더할 거예요 이렇게 집에서 하는 거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그대로 있어야 돼 와... <웃음> 그냥 그래, 이러고 있어 와... <웃음> 우리 제삐땀 눈물 찍어 우리, <웃음> 우리, 우리 보라니가 생각보다 땀이 원래 없는 체질인데 <웃음> 제가 땀구멍을 열어줬어요 시작 땀 삐딱 눈물 시작 다시요? 네 와, 라스트죠? 다리 붙여야 돼 네. 시작! 라스트 펌! 시작! <웃음> 갑니다! 고! <Go>. 시작할게요! 들어! <웃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허벅지 안쪽만 줘요, 다섯, 가슴 살짝 내밀어, 여섯, 일곱, 여덟, 밀고 나가, 아홉, 열더 밀고 나가, 하나, 좀둘 밀어내, 셋, 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여기 더 들어요 둘 쪼여 셋넷 다섯 여섯 옳지 일곱 여덟 아홉 5초 더 하나 아, 둘셋넷 다섯 무릎에 빼요 엉덩이 뒤로 스트레치 바닥 어. 누르고 레스트 포지션 어저저 너를 위해서 수건을 가져다 줄게 뭐 어, 여기 내 방울방울 땀을 흘렸어 여러분들, 버금이들 이거 하시면 <웃음> 그럼 이거 똑같이 버금이들 좀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나만 죽을 수 없지